술을 마시고 철제 난간에 목이 끼어 사망하였다면 급성신경경색 기왕력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고 부검 거절 시 재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17 가단 51869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5년경 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중 술에 만취하여 인도에 설치된 철제난간에 목이 끼어있는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검시조사관 D는 철제난간에 끼이면서 생긴 눌린자국 외에 신체 외부에 특이한 손상 즉 억압손상 방어손상, 예기손상 등은 보이지 않았으며 부검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냈으며 유적이 부검을 원치 않아 망인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수 없는 점 사고 6개월 전급성신근경색 진단을 받고 혈관 확장수술을 받은 점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흡연을 자주 한점급성신근경색과의 요인이 누적되어 돌연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kcd상 v01 내지 y84에 해당하는 무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팔레지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